이 가위질이 됐을때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네 한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빛 연습은 잘 하셨고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용은 빛과 가위와 어떤 식으든지 정말 융합이 돼서 잘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연습은 많이 하신다고 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하랴 해서 보통 기초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 아마 실패 보는 분도 계시고 또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머리 자를 때 많이 떨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상대방인 손님도 분명히 떨리게 될겁니다. 어, 저분이 왜 이렇게 떨고있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할수 있는 미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빗은 무조건적으로 자기 몸하고 떨어지지 않게 전철이나 버스 탈때 어, 택시 탈 때도 계속 연습 연습 연습 만이살 길입니다 이거 무조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머리 자를 때 굉장히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어깨는 무조건 들고 계셔야 돼요 어깨를 내리게 되는 순간 경직이 되고 아마 나중에는 손목 자체가 경직이 돼 가지고 뻑뻑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머리 자를 때안 좋죠 네, 그 부분은 정말로 인지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위도 마찬가지로 장가위에 있고 약간 단가위가 있어요. 짧은 가위가 있고 긴 가위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가위 하나로만 머리를 자릅니다. 이티닝그수 치는 가위 같은 경우는 저는 잘안 치게 되죠. 가끔 치고. 그리고 이거 가위로 수술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장가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중요한 건 장가위로 싱글링도 하는데 보통 싱글링 같은 경우는 가위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자를 때 커트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가위를 잘 자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연습법은 똑같아요 가위 잡는 법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가위는 약지에다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위에 중지랑 검지를 위에다가 올린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위에다 이렇게 뻗어 있는 부분에다가 딱 올려주세요 그리고 검지로 살짝 앞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이 엄지의 손가락으로 엄지로 살짝 밀어줬을 때 가해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보통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깨를 든 상태에서 앞쪽으로 무조건 들어주시고 어깨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할때 엿장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엄지손가락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식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대신 어깨는 분명히 말하지만 겨드랑이 쪽은 무조건 붙이시면 안돼요. 이런 부분들 절대 안돼요. No. 올리세요. 괜찮아요. 자 아무도 안봅니다. 이거 분명히 연습할 때그 전철 뭐 버스 절대 갖고 타지 마세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가해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어야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커트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없으면 손님하고 대화법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자기 혼자 어떤 머리 쪽에 쥐가 오죠. 되게 아프죠. 힘들죠. 네, 머리 잘 잘라야 되는데 이 마음도 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분명히 어, 충분한 큰미용이 디자이너가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빛과 가위를 무조건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머리 자를 때 이렇게 이렇게 자를 때 오르락내락해야 리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싱글링으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연습이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 일주일 동안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힘을 뺀 상태에서 연습을 하셔야 분명히 팔가안 아프니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템포에 맞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이 가이질이 됐을 때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네 자,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거 27년간 계속 이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도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팔이 아파도 조금 쉬어가는 한이 있어도 연습만이 살기라는 걸 분명히 알수있으시 열심히 연습하면 무조건 디자이너 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이런, 이렇게 싱글링 하는 거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아래로 내리는 부분을 연습을 하세요. 편하게. 근데 이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이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 정말 이 가해질이 되게 빠르게 연습을 하고 있구나 싶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이게 아닙니다. 바로바로. 바로. 예. 빨리빨리 빠릇빠릇하게 할수 있는 그런 미용실, 미용사가 되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좀 빠르게 연습을 하세요. 빠른 동영상 잘 자르는 동영상 뭐 이런걸 좀 어느정도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거예요네좀빛타고 가위는 무조건 연습하십시오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 디자이너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네 다음주에 봬요 안녕 블랙 형 <웃음> 구독.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